안녕하세요 배터리 전문가 엠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캠핑용 파워뱅크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캠핑카에 매립하는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들이에요 차례대로 240A, 360A, 560A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240A 배터리로도 충분히 캠핑카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카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필요한 제품이 늘어나고 욕심도 많아져요 차 안에 하나들 가전제품이 늘어나다 보면 배터리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360짜리 배터리였어요 그러나 이것도 부족해서 242개 세개를 연결하거나 심지어 360을 3개, 4개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용량 무려 560A입니다. 와... 야, 560A면 어느 정도냐면요. LG 벽걸이 에어컨이나 무시동 에어컨을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560A짜리 하나면 웬만한 캠핑카에서 전기 부족하지 않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카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때 용량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전수단이에요 배터리 용량이 아무리 커도 충전량이 적으면 배터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은 전기 부족에 시달릴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아무리 작아도 계속 충전을 빵빵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전기를 계속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만큼 충전수단은 중요합니다. 충전수단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거죠. 한전충전기. 220V 가정용 전원에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전충전기는 의외로 사용이 불편해요 뭐 포토블로 들고 다니는 건 집에 가져가서 충전할 수 있지만 이런 배터리들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전에 어떤 분은 아파트 층수가 낮아서 창문 밖으로 릴선을 내려 가지고 충전을 할수 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외 상황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일반 주택이고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마당이 있다면 한전 충전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집에서부터 일선으로 전선을 끌어가서 충전을 하면 되니까요 캠핑에 나가기 전에 한전 충전기로 배터리를 빵빵하게 완충시킨 후 나가면 어, 기분도 굉장히 뿌듯해요 안정감이 있고 두번째 주행 충전기입니다 자 이런게 주행 충전기예요 요거는 2페어짜리 요거는 50A짜리, 그리고 이것도 주행 충전기인데요. 이거는 자동차 시거잭에 꽂혀서 사용하는 주행 충전기입니다. 편하기로는 이 시거잭 충전기가 가장 편해요. 그러나 시거잭의 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차에 달린 시거 소켓은 최대 출력이 120W예요. 120W면 실제 충전은 10A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충전기로 앞 시간에 설명드린 캠핑용 파워뱅크는 충분히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왔다갔다 출근하면 뭐 10시간 동안 충전한다 이걸로 완충이 돼요 그러나 앞에 있는 이런 배터리들은 무리겠죠 이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 50A짜리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행 충전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충전은 주 5일 동안 그 차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께 최적화된 충전 시스템이에요. 일주일에 5일 출퇴근하면 기본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동안 충전하면 완충이 돼요. 그리고 주말에 나가서 캠핑을 하고요. 차박을 하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캠핑카를 가지신 분들 이 있죠? 그걸로 출퇴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캠핑카를 끌고 1주 이상 한 곳에 장박을 한다 그러면 이 주행 충전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주행을 안하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편하지만 주행을 안할 땐 충전이 안된다 그래서 세 번째 충전수단이 나옵니다 바로 한 곳에서 장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태양광 충전입니다 차 지붕이 평평하고 넓어서 태양광 패널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럼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기본 두장 이상은 올려줘야 충전 효율이 좋아져요. 뭐세개네개 올리면 태양광만으로도 완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충전을 할땐 바로 태양광 패널과 함께 이렇게 생긴 MPPT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태양광 충전기죠. MPP는 이이 이 충전기의 어떤 트래킹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태양광 충전기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파워뱅크에 대해 문의하면서 220V 가전제품을 바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있는 배터리들은 12V입니다. 12V 직류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220볼트 그리고 교류입니다 이 배터리로 여러분들의 차에 설치된 가전제품을 사용하려면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보이시나요 뭐라고 적혀있지 전시용이라고 적혀있네요 네. 이 인버터는 12볼트 직류전기를 220볼트 교류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설치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빨간 단자는 플러스, 까만 단자는 마이너스. 여기도 빨간 단자는 플러스, 까만 단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두 단자끼리 전선만 연결해주면, 전선을 연결해주고 전원을 키면 바로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판매하는 배터리, 충전기, 인버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세 가지가 캠핑 전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충전기는세종이 있습니다 220볼트로 충전하는 한전 충전기 자동차에서 주행중에 충전하는 주행 충전기 그리고 노지에서 장박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태양광 충전 이렇게 세가지 충전기가 있고요 이 12볼트 전기를 이용해서 2 2 0 v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인버터, 이렇게 세가지, 이렇게 세가지가 캠핑 전기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약간 광고영상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